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m 디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매하는 100W PD 충전기입니다 요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충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최대출력은 100W고요 초고속 충전으로 핸드폰을 1시간 안에 완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가 있는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보통 100W PD 충전기 하면 가격이 7만원 이상인데 이 제품은 36,000원 최고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PD포트가 하나예요 그래서 휴대폰 두 대를 동시에 초고속 충전하진 못합니다 물론 고속 충전도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도 두 개의 초고속 충전 포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충전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간소자를 사용했고요 넷포트 최대출력 100W 두 개의 C포트 모두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PD 출력 100W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100W 출력을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W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기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USB 포트도 최대 출력 22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100W PD 충전기 중에선 최고 스펙의 제품입니다. 마감도 좋고 묵직하고요이 아래쪽에는 고무발도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도 신경을 쓴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충전기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초고속 충전할 수있고요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여행 중에 사용하기 편한 220V 연장선이 있는 제품입니다 PD 충전은 파워 딜리버리의 약자로 USB-C 타입 단자를 이용한 고속충전 프로토콜입니다. 통신이죠. 이론상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초고속충전을 하면 핸드폰 배터리에 무리가 안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D충전기는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충전을 받을 수 있는지 통신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9V 2A까지 충전을 받을 수 있다고 통신을 접수하면 딱 그만큼만 충전을 합니다. 0와트 PD 충전기로 20W 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기 최대 충전 속도가 20W이기 때문에 20W까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C타입 단자로 충전하는 스피커나 램프 같은 기기를 PD로 충전할 수 있을까요? 제품에 PD 통신 기능이 있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러나 PD 통신 기능이 없는 제품은 충전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간 충전기입니다. G A N이라고 읽어야 맞는 건가요? 해외 유튜브 찾아봤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간 차저 그렇게 읽던데요. Gan Chargers, Gan c h a r g e r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편한 대로 간 충전기라고 읽겠습니다. 간 충전기는 질화갈륨 소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에 사용되는 간 소자는 실리콘 소자보다 에너지 갭이 커서. 발열이 적고 높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간소자의 단점도 있어요 실리콘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도 1 0 0 고요 얘도 1 0 0 고요 출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가성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핸드폰을 초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대 핸드폰을 동시에 초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묵직하고 뽀대가 나요 질감도 고급지고요 이 충전기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묵직하다 보니까 충전기 특유의 모기소리 같은 고주파음도 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휴대폰을 초고속 충전시킬 수 있고 노트북도 충전시킬 수 있는 pd 충전기 입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휴대폰을 출근하는 동안 완충시켜버리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상점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굉장히 마감도 고급스럽고요. 단단하고 시거쩍에 꼽았을 때 유격이 없는 제품입니다. 구매평만 봐도 알수 있고요. 이 제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 꽂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에는 충전용 USB 포트가 있지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랜드로버, BMW, 벤츠, 벤틀리 같은 외제차 차주시라면 USB 충전 포트에 스마트폰을 꼽고 충전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저속 충전일 거예요 제 지인 중에 렌즈 로봇하는 분이 이걸 선물해 드렸는데요 신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품은 아니고요 보조배터리 업체로부터 PCB 설계 의뢰를 받아서 제가 만든 제품입니다 PD 충전기예요 이렇게 보조배터리에 연결하는 배터리 기판 충전기판이고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챗GPT에게 물어보면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아, 이런 PCB 설계도 도와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대 출력 100W 두 개의 PD 충전 포트와 USB 포트가 있습니다 고급형 PD 충전기와 동일한 스펙입니다 이 충전기보다 더큰 장점이 있는데요 C타입 단자 한 개는 양방향 충전 방전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1 0얘에해서 12V 배터리를 연결하면 C포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상에서 써보니까요 이게 가장 편했어요 진짜 광고를 시작합니다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관계자 여러분 DC 전원을 컨트롤하는 PCB 기판이 필요하다면 MD용에게 의뢰를 해주세요. DC-DC 컨버터, 표지판이나 가로등에 들어가는 MPPT 컨트롤러, 보조비에 틀어놓는 PD 충전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LED 안전기도 DC-DC 전원이네요. 이런 DC 전원과 관련된 모든 PCB 기판을 원하는 스펙대로 설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주소를 남겨드릴 거고요. 물론 한두 개는 제작을 안할 거고요. 최소 500개 이상 매년 꾸준히 사용하는 부품에 안에 설계,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PD 충전기로 시작해 DC-DC PCB 기판 설계 광고까지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